안녕하십니까 강민식입니다 저는 오늘 당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춥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제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대에게 무력하게 무너져버린 민주당의 무능력이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두 번의 연이의 패배후 집단적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패배를 딛고 일어나 무너졌던 우리 안의 기본과 상식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께 쓸모 있는 민주당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세를 고추 세우고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드는 당대표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께 맡기고 저는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t v 토론에 나가면 원의지역 서러움과 고충을 전해달라고 했던 경남의 지역위원장, 민주당을 젊고 새롭게 바꿔달라고 응원했던 광주시민,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걱정했던 강원의 대의원, 충청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했던 원로당원, 그리고 부족한 저를 공개 지지해준 김영춘, 임종석, 조웅천 어기구, 장철민 의원, 그리고 무명의 강훈식을 여기까지 올수 있게 끌어주신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당대표로서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 민주당은 더 넓고 더 강한 정당으로, 더 젊고 유능한 숙권 정당으로, 다양성이 숨 쉬면서도 다름이 공존하는 통합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발걸음은 더앞비더 더 치열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더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은 두분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리팅 그냥 여기서 하시죠. 뒤에 기다리시는 분 없는데. 질문 있으면 몇 가지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잠깐만, 마이크 어, 예. 끌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이크를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그냥,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여기서 하시죠. 없으시면. 네. 네. 제가 거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도전을 멈춘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아, 그런 것들이 저를 예비 경선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국민과 당 함께 그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임을 설득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내 파랑과 이변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또 예. 저는 반명 단일화만으로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로 저를 지지해주신 당원과 지지자들의, 지지자들의 선택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무실의 김강입니다. 그 박영진 책과는 계속 제게 최근까지 논리 작업이 좀 단일화에 관련해서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사태 네, 관련해서는 과정 진 회사 쪽에도 전달했 예, 이야기된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국민적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이런 부분에 스스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비 경선에서 저에게 표를 만들어주신 우리 중앙위원들은 파란을 일으켜서 민주당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새로운 이변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다시 가슴뛰게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설레게 하는 정당을 만들어보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를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그 안에 파란과 이변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음. 네. 그 이번에 이 시장 때 후보 사퇴를 하시는 것인데, 결계로, 그거랑 결계로, 이번에 전담대 출마에서 약간 국민만의 의미를 찾으면 어떤 거까요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젊은 수권정당을 표방했습니다. 우리 당은 낡은 정당이 되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인물도, 인형도, 또 지지기반도 낡은 정당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고 저는 그 화두를 끊임없이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젊은 수권정당이 되어야 되겠다, 새롭고 강력한 젊은 수권정당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 후보가 계속 단일화를 요청해왔는데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비전을 보지 못하신 건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 인지도가 낮은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이라는 것은 활주로의 방지턱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정치공학적 단일화만 눈에 보였던 게 저에게는 되게 많이 뼈아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어, 젊은 수권 정당을 만들기 위한 또 서로 간의 비전을 공유하지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투표율 낮은 것은 저도 후우였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의 문제라고 돌리는 것이 맞겠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전담대회 동안 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경쟁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지들 그 한때가 그 이재명 후보의 타사상에 어떻게 보면 독재배라는 데 성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의 타대를 그 예상한 타었상인가요 아니면 그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성적으로 기울가던더크다라고 느끼셨는지 어, 저는. 이런 정도의 강한 후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그리고 전당원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가능성은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열었어야 됐고 그 여는 것이 젊은 수권정당이라는 키워드로 국민께 설득하려고 했던 지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라 취지로 정선 내내 설명드리고 알리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당이 더 넓어지고 더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강훈식의 역할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저는 포도풀를 넘어섰습니다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한 번만 갈게요 저는 보수의 얼굴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표현한다면 50대의 성공한 능력주의 인사들이 보수의 얼굴이라고 봅니다만 앞으로의 민주당 또는 진보의 가치는 다양한 얼굴을 담아내는 정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 소외계층, 소수자 이런 분들의 얼굴을 다양하게 담는 것이 민주당이 진보여야 되고 그게 민주당의 얼굴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다양성이 숨 쉬면서도 그것들이 함께 연대하고 연결되는 통합정당으로 가는 것은 아주 우리 당의 가치에선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풍넓고 그래서 제가 넓은 민주당이라고 아까 표현 드렸던 것도 풍넓고 또 우리 안에 그 연결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당의 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